안녕하세요 먹구리 엄마입니다 아, 제가 한 6개월 만에 미용실에 가서 제가 코팅 파마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앞머리 이렇게 흰 머리 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붉게 코팅된 머리를 제가 한번 염색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 요즘 이렇게 물염색이라고 이렇게 물염색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뭐 화학 성분 같은 거 섞지 않고 자연의 재료로 해서 물로 개서 염색을 하니까 아무래도 뭐 인체에 나쁘지 않다고 해서 오늘 염색 한번 해볼게요. 하는 방법도 되게 쉬운데요. 여기 요 부분까지 일단 따뜻한 물을 채울게요. 이 부분까지 약간 미지근한 물로 채우고, 이 포, 한 포를, 이 물염색, 이 포를 여기다가, 30초간 흔들어주세요 장갑을 끼시고 여기 장갑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가르세요. 이렇게 갈러서길를 내세요. 이렇게 길을 길을 내신 다음에. 여가 이렇게 엄청 빨갛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묻혀서 우리 어렸을 때 손톱에 봉숭아물 들이잖아요 그 방법에 착안해서 이걸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의 재료와 물로 섞어서 염색을 하니까 아무래도 화학성분을 넣어서 염색하는 것보다는 훨씬 머리가 상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갈르세요 이렇게 갈라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바르시고 이제 저는 다행히도 뒤에는 흰머리가 없고 이렇게 앞부분만 있으니까 혼자서 얼마든지 셀프 염색이 가능한데 뒤에도 있으시다 그러면 자녀분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해나 그거는 막 물에 개가지고 조금 바르다 보면 지흙 저기 뭐지 뭐지 찰흙가루 가루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목욕탕에서 나오지를 못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시, 시, 여기 탁자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은 있나요? 이렇게 해서 얘를 또 빗습니다. 빗다 안에까지 염색이잘 되도록 나머지 갖고 제가 빨갰거든요 탈단부분만 집중적으로 잘 묻으라고 또 혼자 하셔야 될 경우는 어 염색량이 많이 남았는데 아까우니까 아까우다그래데이 중간중간에 색깔 한번 맞춰보려고 제가 여기 이런 비닐로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목에 싸라 목에 하라고, 목에 하라고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여기를 쌀게요. 이렇게. 흉하지만, 흉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웃음>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집에 캡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30분 있다가 머리를 감고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염색약을 바른 지 30분이 됐고요. 제가 지금 머리를 한번 감고 나와 볼게요. 제가 오늘은 32가지 허브 국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염색약을 어, 전혀 물만 섞어서 제가 물염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 아아니야 그래서 물염색이라고 하나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물염색을 한번 해봤어요. 어, 머리가 일단은 상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 너무 너무 좋고요. 염색이 너무 잘돼갖고 어,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드라이도 한번 해보고 나올게요. 제가 이렇게 염색을 다 마치고요. 드라이까지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머리가 찰랑찰랑거리고. 염색도 굉장히 잘 됐죠. 머리에도 별로 이렇게 자극이 없고 눈도 뭐 이렇게 눈에도 눈이 이렇게 시거나 그럴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머리 염색까지 해보고 제가 드라이까지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윤두 나고 지금 찰랑찰랑한 것 같아서 어,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혼자서 셀프 염색으로 제가 흰 머리 염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 합니다. 먹 부리 엄마 였 습니다.